한가로의 데이트가 아닌 데이트를 하고 있는 초아와 강희 강의. 하지만 강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초아 근데 강희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만 나 아까 도화랑그 문자 하다가 답을 못했다 도아? 어? 어 잠깐만 근데 도아가 너 되게 궁금해하더라 너랑 친해지고 싶대 나랑? 응나 마침 이쪽에 있다는데 지금? 잠깐 오라고 할까? 그럼? 잠시 후 달려오는 어. 도아 아니다 나너 진짜 보고싶었어 그러게 <웃음> 어 아이씨 같이 먹으려고 과일 싸왔지? 아 진짜 우리 딱 지금 과일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 알고... 강희의 말에 황당한 아, 초아 <웃음> 또 이런 날에는 과일 먹어줘야지 진짜 도하는 진짜 센스가 그럼 초애비는 사과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우때작이 먹는 거 봤어 이때 강의 팔에 묻은 걸 따가주려는 초아 그런데 음... 아, 손, 손으로 하면 어떡게 너는 괜찮아? 민망해지는 초아의 손 맛있다 초아도 <웃음> 또 때린다 딴 세계로 갔어. <웃음> 아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안 되겠다. 자, 손만 좀 빨리 금방 씻고 올게. 어 같이 갈까? 에이 혼자 가게 마동. 초아를 빤히 바라보는 도아. 사과님 먹어봐도 돼? 그래. 음, 와, 진짜 맛있다. 도아가 한입 베어 먹은 사과를 쳐다보는 처하네요. 음. 그냥 너다 먹어. 아, 왜? 내가 먹어서 싫어? 아니야, 그런 거. 나다 먹었어. 그리고 강희와 초엽의 사이가 궁금한 도아이네요. 너 강의랑은 어떻게 알게 됐어? 오래됐지? 10년 되 돼가나? 어떻게 지내지게 됐는데? 글쎄, 처음부터 워낙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난 처음에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 너무 친해서. 넌 강이 없대? 초협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는 도아입니다. 강희 왔다 그리고 요자리를 사온 강이와 그게 뭐야? 어, 아 저기서 팔길래 하나 사왔어 물같아좀 안고 싶어서 너무 좋다 센스 대박이네 강이씨 그치 응. 야 너네도 와봐 오늘 하늘 진짜 파랗다 도아 <놀람> 뭐해? 너 빨리 와봐. 그럴까? 에이! <놀람> 에코. 와. <야>. 너무 <놀람> 다정하게 도아를 대하는 강이. <놀람>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해진 초엽이고. 이때 초엽의 손을 잡는 도아. 사실 도아는 예전부터 초엽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좋아하는 초엽에게 사랑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잎패 여름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류는 시와 엔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의 여주 이유입니다나 이거 좀 벗고 있으면 안 될까? 안 네. 돼. 아, 공기도 안 들어오는데 뭐. 그만 좀 징징댑시다. <웃음> 이때 그 이호 아니, 옆을 아니, 지나가는 아, 또 다른 아, 여주 조안입니다. 아, 잘됐다. 그럼. 어? 엄마, 나 먼저 간다. 어. <웃음> 사실 병원의 실수로 졸지에 애니 되어버린 이호였습니다. 저 근데요 선생님, 여태까지 해주신 말씀 특히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 태어날 때 항체주사도 맞았고요 엄마 우리 이호 태어나자마자 항체주사 맞는 거 제가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호 씨 주사는 구매기록이 없는 다른 아기에게 투여가 됐어요 아무래도 하... 착오가 말도 아, 안돼 너한테... 태어나서 6개월 안에 맞아야만 효과가 있는 주사를 나 같이 하자 그러는 거못 봤어? 응못 봤어 왜 갑자기 강화청정복을 입고 그래? 야, 엄마, 자꾸 이분에서... 좋아하니 이호 눈에 아, 들어오고 뭐야. 갑자기 앵거리랑 한다고 손들지 않나 이날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한 이유. 야내 이런 거 입고 와서 엄마 때문에. 친척도 아닌데 여기까지 온게더 고맙지. 괜찮아. 우리 엄마 만 넘게 살았잖아. n 평균 수명보다 10년은 더 살았으니까. 이때 친구의 눈에 엔타운이 들어오고 나도 저기 엔타운으로 이사갈까봐 출퇴근하기 너무 멀지 않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꽤 있어 너가 거기서 살거면 나도 어떤 덴집 보고싶다 결국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엔타운에온두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숨쉴만 해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은가봐 이때 타운 안내하는 사람이 아이고, 오고 아이고 눈안 어, 아니네 한분 형님이시네 자자 다들 이거 하나씩 꽂으시고 들리세요 갑시다. 어, 어. 방호복 없이도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때 조안이 리오의 눈에 들어오는데 이 집이 현재 바로 뭐지?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많이 아프대서 제가 아이를 좀 볼까요? 저 의사거든요 정말요?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먼저 가있어. 이렇게 혼자 된 이호는 몰래 조안이 일하는 카페에 들어갑니다. 조안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이호. 그런데 조한에게 딱 걸린 이유이네요. 여기서 뭐해? 조한에게 들킨 이호는 당황하게 되고 주세요. 설상가상으로 헬멧까지 고장이 나고 맙니다. 위험, 산소를 주입하세요. 다행히 기절한 어. 이호를 발견한 조한. 어디로 모실까요? 집. 이호님이 맞으세요 아, 가라면 가라고 집. 다음날 학교. 이호를 찾아온 조한이고 내가 신기해. 바로 조한을 따라 나온 이호. 뭐야 너? 이제 말해. 나도 들리니까. 예. 나 간다 아, 나애니야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그새 화상통화까지 할 정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입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뭔데? 나 대신 항체 주사 맞았다는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고 싶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알고 싶어 찌질한데 쿨하지 못해. 그렇지.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해서 실수로 와. 자기 대신 생명 연장 어, 주사를 잠깐만. 맞은 사람을 찾아나서는 두 사람입니다. 가자. 자, <웃음> <웃음> <웃음> 혹시 제일 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아, 네. 혹시 제일 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 조산원에서 태어났는데 안녕히 계세요 뭐래? 아니래 아, 한명 남았네 지난번에도 안 나타나서 사진도 못 찍었는데 결국 허탕만 친 이호와 조한 그리고 이호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조한입니다 말판 같은데 정말? 어, 신의정이잖아 클래식 피아니스트 어, 신기하다 <웃음> 처음부터 노래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니라 내 동생이 같이 불러주면 좋겠는데 이리와 조한아 제 동생 조한입니다 <웃음> 잠결에 따뜻한 우리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 우리 엄마 난리 났겠다 <웃음> 너비맞는거 싫어하잖아 어 진짜 착하네 두 사람이 비를 피해 들어온 곳은 창문데이네요 근데 너네 부모님은 목성을 엄청 좋아하셨나봐 목성의 위성 이름을 따서 네 이름을 지으신가 전혀 아닐걸 아빠가 바이오 연구하시긴 하는데 별이나 우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 그치만 난 앞으로도 이옷니 이름을 부를 때 계속 광활한 우주를 먼저 떠올릴 거야 내가 진짜 별을 보여줄게 동해 의 하늘은 별을 보여주지 않아 하지만 지금처럼 비가 내린 직후면 다르지 까매 비록 별은 못봤지만 서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두 사람입니다 음. 찾았다 우리 보여 나 얼마 뒤 마지막 사람을 찾아낸 조한과 이오 저 사람이야 어디 왔어, 왔어? 응? 그 아이 아빠네 아빠? 응? 어? 저기, 며칠 전부터 계속 훔쳐보던데 왜 그러는 겁니까? 저 그게요 벌써 4년 전이네요 형이 있던 공장 숙소에 불이 났는데 잠자고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깨우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연기 질식해서 나오지도 못했죠 형한테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었네요 하... 뭔가를 더 알수록 씁쓸해지죠, 아 그래. 어? 나는 하루하루 새롭게 알아가는 모든 게 좋아 얼마 뒤 친구가 2호를 찾아왔는데 엄마는? 둘이서 얘기하라고? 조금 이따 오신대 무슨 얘기? 니네 담당 선생님 만났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상태 아니야 나 포기하는 거 없어 수술 받자 경아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은 가능성이야 의사가 해볼 수 있다는데 니가 왜 포기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니야 아무것도 내일 과제 발표 준비됐지? 응 재밌겠다 우리 발표가 제일 재밌을 거야 그 아이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내일은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수술이 잘 끝나도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지 알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줄 수 없다고.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과 닮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 없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만난 어떤 빛나는 비록 1분도 안 되는 찰나일지라도 속의 영원히 남는다면 결국 발표를 끝까지 못하는 조언 어, 자 그럼 다음 사람 발표해볼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었다. 치료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 약은 남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고 관리만 하면서 지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 신은 음. 나에게 희박한 가능성을 돌파하는 능력을 주신 것 같다. 수술은 성공했고 지난한 회복 기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보통의 엔들만큼의 남은 생을 즐길 자유가 내게도 주어졌다. 안녕하세요.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우주생물 연구 분야에 있는 신임 연구원 신주환입니다. 어, 아직 1 년차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을 배우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작년에 턱걸이로 어. 입사했는데요. 누가 선방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된걸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대신 항체 주사 맞았다는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고 싶어. 앞으론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알고 싶고 이름 알아? 우리랑 나이도 같은데 뱀치고도 일찍 죽었다 응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냈어 이현수 나 진짜 짤릴 과거하고 알아온 거야 알고나 있어라 이호 대신 주사를 맞은 사람은 바로 조한 뭐야? 이 사람이야? 왜? 아, 아는 사람이야. 여기 붉은 액체는 세포 배양에 필요한. 너 대신 항체 주사 맞았다고 얘기해 줬어? 아니, 선물이야. 내가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이제는 세포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곳은 세포를 보관을 하고... 조안보다 빛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조안이 더 이상 조안이 아니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일하다가 지칠 때면 항상 제자리에 먼저 올수 있었던 사람을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할수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를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지금까지 우주인 조한이었습니다. Hey, why do ladies love r o f e s You on my street today? 주택수 리어브라는 달라스 이때 지붕 수리를 하는 옆집에 살고 있는 제스민이 들어옵니다. 이날 저녁 클럽에 놀러간 달라스. 그리고 제스민도 친구 손에 이끌려 클럽에 옵니다. <웃음> 화장실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이렇게 첫눈에 이끌린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진도가 너무 앞서가는 달라스와 제스민 자신이 행동에 혼란이 온 제스민 이고 다음날 지붕수리를 하러 온 달라스를 훔쳐보는 제스민 입니다. you doing later? I'm working late. l Cool. I'll be done you never see me again. Bye. It's in my contract. I'm an advocate. I m a n t i f a i r d v o c at e i o u l d n t be on this side otherwise. Is that true? I want t be home for d a r k I'll wrap it up. 달라스와의 약속 때문에 서둘러 퇴근한 제스민이네요. You change your mind? One drink. And we're done. Okay, I'll be back in an hour. You're staring at me. I m u o t That's sweet. You're sweet. I like your style. Come on my place. 그런데 제스민은 현재 약혼한 상태. Well, I should I should get going. Yeah, 자신만의 비밀까지도 공유하는 제스민입니다. a s o h a m h i i a h 이날 저녁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있는 걸본 약혼자 You didn't even see me standing there. You just, you were gone. She's a woman. That doesn't matter. Tell me what I need to do to fix this. I saw it with my own eyes, Jasmine. I can't lose you. End it. It's over. sorry I left you. I had to run after him. Rao's waiting outside. I need to end this. I don't want to. You have to. <laughs> I should not be in this position. 제스민을 잊기 위해 미친듯이 일하는 달라스. 제스민도 달라스와 약혼자 사이에 고민에 빠진 상태. 대화를 시도하지만 약혼자는 그저 냉담한 상태. 이것에 더혼란스러운제스민이네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뒤따라오고. I'm toxic for you. Because I don't love you the way you love me. 일하다 말고 뭔가를 결심한 제스민. 그런 제스민은 달라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제 막 대학 새내기가 된 마나야. 이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 마나야 눈에 들어오는데 두리번거리는 마나야 앞에 동아리 가입서를 내미는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고 있는 또 다른 대학 새내기 스미레. 그러다 자신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드는 마나야를 발견하고 둘은 이렇게 동아리 환영식에 참석해버리네요. 못먹는 술을 마신 마나야는 화장실에 가고, 이를 본 스미레가 뒤쫓아갑니다. <웃음> 자리에 돌아온 두사람에게 선배들이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선배들의 진상 짓에 스미레의 뜻밖의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고고 전부는 모 나도 무서웠어 대학더 같아 응는女子스다 이름은? 우츠키 스미레 스미레 는코 마나 마나 사언 사회인이 된 스미레는 엄마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게 됩니다 노노리고 바로 마나た곳이 마나의 약수이중 뭔가 고민에 찬 얼굴의 스미레 예, 그 이유는 안 만화를 안 사랑하게 된 스미레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원하지 않는 아이고. 부탁을 하는 스미레 같이 놀아줄래요 생각도 못했지 코타니してんの違うよ。って言って <놀람이> <코타니가> 마나를 <놀람이 있어야지> 사랑하지만 코타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수 없어 차마 고백을 못 하는 스미레입니다一緒に暮らそ <놀람이 있어야지> 1년는좀 세월이 났다이 옻토모. 今日でさよならです。 마나.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된 주사람. <놀람> 揚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来週旅行に行くから戻ったらね残してどこ行くのちょっと海を見るその髪よく似合ってるね前からこの髪型じゃなかったのが懐かしいね<笑><笑> 어느덧 어느 해변에 있는 전철역에 앉아 있는 스미레. 도가다 도쿄です. 도쿄 기다리는 전철 대신 바다에서 쓰나미가 오고 있었네요. 스미레의 방은 결국 마나 곁을 영원히 떠난 스미레입니다. 그리고 스미레가 남기고 간 카메라. 스미레 어머니는 이것을 마나에게 주게 됩니다. 1년 도 세월이 다오입니다 이에서 깨어난 만화 그리고 다시 스미레의 카메라를 이는 만화인데 사실만 하도 스미레를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5월 13일. 처음에 만났던 히노코토,覚えてますか? あの日は晴れてたっけ?曇ってたっけ?そちらからこちらは見えますか?こちらは今晴れています。 스토리 전개가 너무 빨라서 엥? 벌써라는 느낌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쓰나미에 희생당한 분들의 추모 형식의 성격도 들어있는 영화인 것 같네요.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무용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 중인 수기,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연재입니다. 그런데 수기의 파트너가 넘어지면서 다치고 마는데요.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수기가 남자 파트너를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을 알아버린 연재. 사람들한테 말안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친구 별로 없지. 수기는 그 사실을 함구하는 연재에게 끌리고 이번 오디션은 신청했어? 아니요. 수기는 왜? 그런 연재에게 오디션 파트너 제안을 하네요. 잘 못해서요 잘하고 싶구나 내가 같이 나가줄까? 저를 떨어뜨리려고요 잘하면 안 떨어지겠지 언니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좀 재수 없어요 그래서 싫어? 결국 수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디션 신청을 한 연재입니다 이렇게 둘만의 연습이 시작되고 당겨 그 봐. 큰 선을 봐야 작은 선도 따라가지. 너나 들수 있니? 네? 리프트.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 아. 할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 네가 날 어떻게 들어? 할수 있어요. 좀만 연습하면. 수기의 말해오기가 더 강해지는 연재.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뛸게. 네가 드는 거야. 하나, 둘, 셋한 번만 더 해요 둘, 셋 얼마 후 수기의 호출 수기의 집에서 한잔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 수기의 귀걸이를 본 연재는 귀 뚫은 거안 아파요? 이거? 예전에 뚫은 거라 이제 안아 그리고 옛 애인의 누구요? 이름을 말하는 수기. 김현정. 너랑 진짜 닮았어.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엄청 놀랐잖아. 내가 기 뚫어줄까? 가까이 와봐. 두 사람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발사되네요. 다음날 예대인을 회상하는 수기입니다. 자기 연재에게 부탁하는 수기.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자도 돼? 그리고 오디션 자격이 남녀 엣 s 로 변경됐다는 어, 소식을 전하는 단원들. 어, 아직도 응. 야, 그 남녀 로 바뀌었대. 나어 남자 면접.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두 아, 아. 사람입니다. 잠시 후 연재의 집에 들어오는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숙이 연재의 반응에 화가 난 수기는 그냥 나가버리고, 재밌다. 이런 수기를 뒤쫓아 나오는 연재. 자신의 모습이 아닌 마음을 받아달라고 호소하는 연재. 나 오디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연습곡 나와요. 가격이 사라진 두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오디션을 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직업이 격투 선수인 오늘의 주인공 사즈키입니다. 예, 래 얼굴도 이쁘고 실력도 일취월장한 사즈키는 언제나 여자들에게 인기장이네요말들여자 어, 어느 날 도장에 새로 입사한 치나츠. 사장은 치나츠. 치나츠의 선수 예명을 리리짱으로 지어주고 いい 그리고 바로 시합에 나선 치나치입니다. <웃음> なんと本日がデビュー戦になる中国からやってた講師が上海娘リリちゃん 그런데 치나츠의 실력이. <놀람> 사장은 경기 이벤트로사키무치나이의시합으대 정하네요. 다여이이 이렇게 링 위에서 맞붙게 된두 사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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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밀리고 있던 두 사람 다행히 마유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종전에일 때문에 엄청난 스피드로 가까워진 두 사람이네요. 네, 대바. 고지기대. 결국 도장까지 찾아온 친아츠의 남편. 요새까지... 남편은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친가치를데려가고 맙니다. 사즈키는 치나츠를 구하기 위해 안도 일가본거지까지 쳐들어간 사즈키. 그런데 치나츠의 뜻밖의 행동. 치나츠! 다 그런데 도장의 사범님이 안도 일가를 먼저 찾아왔네요. 잠시 후 사장님의 등장. 미지마 어?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안도 일 h 와 걸즈 블러드 어? 운명을 결정질 <웃음> 시합이 이어지고. 첫번째 시합은 마요 그러나 마요의 실력으론 역부족 두번째는 미코 힘겹게 승리하는 미코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사즈키와 치나츠의 대결 다한 두 사람은 동시에 리니에 쓰러지고. 이런 상황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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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인 여빈과 해광. 하지만 헤어지기로 한두 사람입니다. 여기 뭐 완전 아마존인데? 길은 여기가 맞는데.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에서 연결됐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지금 만나러 가잖아. 요새 라이가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기 앞서 키우던 고양이를 이양시키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기 맞는데? 이때 해광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저기 뭐야? 왜 냉장고? 그러게 전화해봤어? 신호가 안 잡히는데? 진짜 네해 들어봐 이쪽이 이쪽. 아무리 기다려도 입양자는 네. 나타나지 않네요. 안 봐봐? 어. 친구 할까? 됐어. 안 열어볼까? 뭐하러. 돈다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기망사. 아니. 돈가방 같은 거 들고 친 사람이 여기다 숨겨놓고 못 돌아온 거지 왜? 글쎄 죽었나? 상상력이 너무 앞서가는 해광이네요 이젠 아예 공포 조성까지 하고 아니면 시체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아까 뉴스 들었지 실종된 신혼부부 얘기 그럼 왜? 아직 못 찾았다고 했잖아 한 달이나 신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알지? 오늘 넣는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렇지. 철딱선이 아! 없는 해광이네요. 지로야, 엄마 진짜 쫄보다, 그렇지? 다 아, 나이값 좀해 해광이 장난에 화가 난 여빈 해광하고 찍은 사진을 본 여빈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데 이때 빠르게 지나가는 수상한 그림자 그리고 해광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 왜 그래? 괜찮아? 소리 뭐? 냉장고에서 뭐하려고? 뭐 열어야지 뭐?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미쳤어 하지마 왜? 나무 어떻 신고해. Can you c o n d e s 장난 라는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그냥 이상하게 장난치고 싶어. 미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나는 너는 이 새끼 입양 보낸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누가 아무렇지도 않대. 왜 맨날 나만 내가 타고 너는 태평한데? 그렇게 애타면 키우면 되잖아. 누가? 누가 키울 건데? 네가? 여비는 희광에게 심한 말까지 하네요. 너네 인상 하나 더책임 너한테 이게 책임지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입양 보내는 게 책임지는 거냐고. 너도 나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 하지 마. 받으면 어쩔 건데. 주로 내가 키울 테니까 받지 말라고! 야! 야! 이가 먼저 놔야 내가 넣을 거 아니야! 아무 야! 야. 야. 야. 어, 내놔, 내 아직도 야 아직도 아직도 넌 아직도 넌아아직아직 아직도 넌아직는 아직도 넌아직 기린을 넣는다. 문을 닫는다. 아니. 안에 있는 코끼리부터 빼야지. 같이 있으면 되지 그럼 너무 숨막히잖아. 여빈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해광입니다. 이때 냉장고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자급해진 두 사람. <웃음> 해광은 문을 여는데 실패. 그런데 여비는 말씀드릴까? 좀비 사태로 어느 쇼핑몰에 갇힌 사람들. 어느날 쇼타로가 좀비에게 쫓기던 리리를 구해주게 됩니다. 미즈카미 리리 보소코코 2년 시금이 34번. 여그다스 같다네 리리짱. 웰컴티. あのここって避難所に指定されてましたっけここにいる人は逃げ遅れて避難所に入れなかったごめんサナさん お!先行ってますね お腹に行いたょ受け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礼なら翔太郎くに言ってあげてリリちゃんのことを命がけで助けたんだからおいしそういつぶりだろうこんなの<笑>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슈타로 리리가 관심을 보이고 이들 두 사람을 보게 된사나입입다다음날일타로는0리에게 이것을 같이 탈출하자고 제안합니다. つまりここに救助は来ない。しかも時間が経てばどんどん難しくなる。それで相談なんだけど、二人で抜けませんか。え、私といつ行くんですか。明日に。ちょっと時間をください。<笑> 하지만 ろ리この니고 사나하고 같이 탈출하기로 한 슈타로 らぎでここ出るのはルール違反だぞだから今こうやってお出でき安全なルート情報も揃えて必ず連絡するみんなん 한편 비스트 짱을 짝사랑하는 일이 애를 위해 작업에 들어간 사람들 どうしたの? そんなおしゃれして 비스트사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그리고 이곳 요리 담당자인 시즈쿠는 리리에게 자신이 누굴 좋아했는지 고백을 하는 데 리리ちゃん은知らないよね? 사실実は사나のこと好きだったんだ佐奈ってあの佐奈さ祥太郎くんとここ出てた佐奈はい完成今日は俺たちいい仕事したんじゃねえかゾンビがほっつき歩く世界じゃなかったらここから奇麗な夜景が見えたかもしれないです 고양아, 그런데 갑자기 시즈쿠는 리리에게 들이대고 이를 거부하지 않는 리리입니다. 이치코는 바로 리리의 손을 잡고 자신만의 아지트로 향합니다. 여기요. 저의秘密의 여기. 집. 입을 수 있을까요? 귀여워. 정말 어울려요. 커플룩까지 입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선 두 사람. 고생하셨습니다. 라리자도 입고? 어딜 가나 눈치 없는 사람은 꼭 있네요. 자장. 자 잖아 이って 자장. 자장. 자장. 자 페알크.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みたい 편의 니리를 좋아하던 렌렌은 불만 가득. 소시소로 만만다 시즈쿠 씨가 긴급 지용으 보존해 줬다 みたいですよ. みんなでディナーを食べるのはしずくのこだわりだろ? 失礼します。どうあがいても不幸しか待ってないからなしずくは自分にない相手を永遠に追い続け。それさんの勝手妄想ですよね 妄想? 違 이날 저녁 장꼬대를 하는 시즈쿠미인데 지금까지 자신이 사귄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리짱은 없네요 타케르 구미코 구미코 오사무 유리코 가나에 고스케 히로토 코바 결국 화를 내는 멋있고. 이리짱 서대차이만나데 히야쿠닌 시즈쿠리짱한마음을 달래고 있어 순간 는1기0만 원을 받을 수없다는시즈쿠의마음을 달래고 있던 순간 갑자기 이나타납니다 大丈夫みんなに迷惑かけるつもりないからみんないろ気になることあるよねまず翔太郎君が計画したルートはどこもすごく高いバリケードでふがれてて全滅だったそれで佐奈だけも俺に戻れてえどうぞ 그리고 리리는 사나짱이 종비에게 물린 것을 발견하는데 비밀로 해달라는 시즈쿠입니다.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またこうやってみんなでディナーできるなんて다みたいだと思わ다いみんなはどうだ夢みたいか。リリどうだ들다ません。 그리고 모두 의 안전을 위해 들 다들 이 감염된 사실을 말하는 다들 다 <목소리> <목소리> 사실, 사나는 시즈쿠에게 편지를 써둔 상태. 그리고 좀비로 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즈쿠를 보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었던 거였네요시즈쿠와 헤어지는 辛してる시하지 않을 수 있을 아까네. 결국 이렇게 사나는 떠나가고 앞으로 시즈코와 리리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는데 후속편이 나와서 시즈코와 리리의 사랑이 이루어졌음 하는 바람이 드네요. 지금까지 드라마 살아남은 6명에 의하면 이었습니다. 48년 상해 이곳에 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팡입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윤팡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우가오입니다. 你对我真好这世上除了我娘从来没有人对我这么好过我真的很喜欢你 어느날 두 사람이 일하는 클럽에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이 남자의 이름은 살랑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바우를 보고 첫눈에 반한 살랑이네요. 살랑의 직업은 작곡가 자신의 곡을 주고 싶다는 남자이네요 오바사지, 당신은 清亮天成是不是有는 다른 不同이네요 大家我這個不起 모습을 본윤你下等我一下好老板 관계는, 관계는. 윤팡이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오바오에게 다가서는 살랑입니다. 对不起我可以试一下吗好那请上来吧 이날 밤 결국 우바오는 산란과 데이트를 즐겼는데, 이 모습을 본 윤팡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别说了,换衣服上班吧 哪有那么多时间好磨的阿姐我不是叫你什么都别说吗还不去准备准备 얼마 후살랑은 우바오를 대만으로 데려가려 하는데 하지만 우바오는 윤팡을 선택한 상태이고. 내가放我我要带他走你跟我我已定你懂的我有什不懂的 okay, <놀람> <I don't> <놀람> 我和五宝的情分你是不会懂的你还是回去吧你让开你不准叫我姐那么凶吴宝吴宝五宝 回旅馆去等你。一直等到你来，不然我不会走，我不会离开上海半步。 장계석구는 대만으로 후퇴하고 살랑은 기어이 우바오를 데려갑니다. 허. 快上船吧 하지만 윤팡을 버릴 수 없었던 우바오는 다시 한번 그녀를 선택하고 결국 공산군을 피해 피란길에 나섰지만 우바오는 병에 걸린 상태 그리고 안씨 안씨 안씨 안씨 안씨 안씨 안씨 안씨 안씨 阿姐我真的是心甘情愿回来的你要相信我我知道阿且相信你阿姐我听见了你听见吗听见什么呢三郎为我写的 而且, 什么都答应你啊而且会让你们在一起的我什么都答应你好吗我爸我爸 이렇게 우바오는 윤팡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만에서, 가 수로 자리 잡은 살랑, 그리고 윤팡은 우바우의 유고람과 함께 살랑의 콘서트 장에 들어섭니다. <목소리> 姐吗？这是三郎为你写的歌。哎，总司令，你也来听音乐会啊？三郎，云芳阿姐。 恭喜你发表会很成功我我没想到你也在台湾刚才我还差点认不出你来了是我老了他他最近好吗怎么了如果他没有过来吗他过来了 爱过他一定要把他带出来交给你的我走了 대회의 기쁨도 잠시 우바오의 유골람을 받은 살랑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윤팡이 일하고 있는 요정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주안을 보고 우바오를 떠올리는 윤팡입니다. 에가다는가오는주정정 응. 응. 응. 응. 응. 어? 정신을 못차리는 주 네. 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윤 네. 다음날 아침 네. 네. 네. 네. s 치로 앞으로 주안의 앞날을 험난하게 할 사람을 만나는데 네, 원 그날 밤 엉망이 된 상태로 윤팡이 집에 찾아온 주안입니다 뭐야? 야 找找什么大半夜睡得好好的给人吵醒差点小孩子上课都来不及对不起啊娟娟如果我搬一个大一点的地方你愿意搬过来跟我一起住吗冬天在啊谢谢总司令你别张照了 아아양네 이렇게 해서 둘이 살게 되었네요 며칠 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주안입니다. 같은 시각, 주안은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주안은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발대가 없었던 주화는 윤팡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혹이 하나 붙어왔네요. 그리고 주화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물건에 손을 대고 만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주안의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윤팡이고 그리고 몇년후 길에서 옛 동료를 만나는데 윤팡姐 너는 어서, 어서 매진화 윤팡제. 너 혹시 어디 취하러? 윤팡제, 이커히 땐도 매변. 나 认不出来了呢. 那个老公呀是小公务员 一个月就那么点薪水的, 吃不饱饿不死的。 지이什我 음,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화 고련하였습니다.